자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가 이제 TQDM 요 라이브리를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무비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반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값들만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앞에서 했듯이 진행률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비 정보들을 이렇게 API를 이용해서 가져오는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 진행바들을 반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OMDb API 같은 경우는 오픈 무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거 많이 사용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할때 여러분들이 특정한 그런 타이틀 정보들을 요청을 하면은 여기 지금 현재 보면 2,000 아니 28만이죠? 28만 개의 그런 포스터스들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 그래서 무비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는 그런 API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입하고 난 뒤에 API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 API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간단해요. 이 API 서버를 이용해서 API 키들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 파라미터 값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T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T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아니면 이제 I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그 IMDB의 ID 값 들 있거든요 그 아이디 값들이 또 특정 엑셀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은 그걸 요청하셔가지고 데이터들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omdb api 쪽 서버를 요청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api 키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반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가져올 모비 데이터 정보들을 그냥 저는 이름을 이제 기재를 했습니다 뭐 보시면 이제 타이타닉 같은 거나 이제 배트맨 그 다음에 이제 다크나이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런 무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비 타이틀 정보들을 가져오셔도 되고 나중에 이제 아이디 값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좀더 더 수월하겠죠 그 아이디 값들로 요청을 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장할 데이터 값들을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동일하게 우리가 TQDM을 이용해서 요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현재 4개를 이제 조회를 할 거니까 요거를 프로그레스바를 좀 반영하고 을 싶다면은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제 보고문들을 진행을 할때요 TQDM을 같이 반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데이터 우리가 파라미터들을 이제 선언을 할때 이런 식으로 API키들은 요 API키 이렇게 반영하시면 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이 무비 정보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리스트 정보 중에서 이 하나하나 가져온 정보들을 여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게 어렵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퀘스트에서 이제 겟 요청을 할때이 URL 주소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그 파라미터 요 주소들 보통 우리가 이제 쿠키 정보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반영하는 경우들도 있죠 네이버 이제 API를 크로링을 한다거나 여러가지 할때 이제 쿠키 정보들도 같이 넣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크로링이나 보시면 되죠 API 서버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모비 정보들을 이제 리스폰스 우리가 받았던 그거를 json 파일 형태로 가져와서 저장을 다 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p a n 를 이용해서 저희가 m o v i x m l 파일로 우리가 저장을 하는 그 소스코드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면은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이렇게 프로그레스가 진행이 되면서 엑셀 파일이 만들어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요거에 대한 그 예제들을 몇 가지 좀 살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대량의 데이터들을 전처리할 때 한번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